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성립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관리 번호를 먼저 살펴보면 가장 먼저 건설업 본사 관리 번호를 갖게 됩니다 이 건설업 본사 관리 번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번호 0번으로 끝나는 관리 번호를 받게 되고 이 관리 번호로 건설업 본사 상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와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한 관리 번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갖고 있는 관리 번호가 바로 건설업 일괄 현장에 대한 관리 번호인데 이 현장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 더하기 6번으로 끝나는 관리번호를 일반적으로 갖게 됩니다. 물론 현장관리번호가 무조건 사업자번호 더하기 6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9번으로 시작하는 관리번호를 받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현장관리번호는 원도국 공사를 하는 경우 현장 개설을 위한 개시신고를 위한 관리번호이며 동시에 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한 관리번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별도로 건설특수형태 근로자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성립신고라고 불리우며 건설기계 조종사 및 화물차주에 대한 노무제공확인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를 위한 관리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건설 현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리번호는 현장별로 구분해서 관리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리번호로 관리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와 동시에 각 현장별로 근로한 건설기계 조종사 및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현장 구분 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리 번호로 통합하여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성립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